바로 자 오늘은 승급 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다들 준비됐죠? 네! 네 다들 자리에 앉아서 10분 뒤에 시작합니다 네! 네야육학년너 어디 갔었냐? 나 엄청 심심했잖아 나 엄마랑 아빠랑 싸워서 외할머니 집에 계속 있다가 어제 왔어. 엄마, 아빠가 싸워? 어, 내가 볼땐둘다 잘못했는데 둘다 사고 안 했어. 어휴, 그래서 외할머니 댁에 있었다고? 어, 거기 와이파이도 안 돼서 유튜브도 못 보고 엄청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 야, 나도 너 없어서 맨날 태권도 고 혼자 다니고 심심했다고. 그러니까... 아... 나 승급 심사 하나도 연습 안 했는데 큰일 났다. 모르겠? 너 연습 하나도 못 했는데 승급 심사 해도 된대? 엄마가... 그냥 하래. 정아 모두들 바른 자세! 바른 자세! 바른 자세. 이제시작하면다6각형부터 네. 준비 스파 아. 아. 잘해 파이팅 아. 해본다 파이팅대파이팅스파 음. 음. i h e a r d I'm c h a n t i n g e n t h e p <목소리로> l 어, e u r a d a t head e c e c k out 님이는 저번 달을 쉬어 버도 안님이랑좀더 연습해야겠지 그래. 오리온 완전 대-실패다. 야육학경 괜찮아. 다음에 통과하면 돼. 아 그래, 너 잘해라. 어 근데 나도 연습 많이 못해서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다음은 오리온 준비. 아, 나다. 잘하고 와라. 화이팅. 화이팅! 오..애들 심사 보는구나? 구경해야지.. 고민해 oh, 고민! Oh, oh, oh, oh, oh. 맞는데 리아 나와라 이거 거미 아니고 거미 장난감이야 아저 싫어요 거미 끔찍해요 아우 장난감이라니까 이거 봐말미일나 반장님 들고 있는 거 봐봐라 아 그래도 저 너무 싫어요 거미 끔찍해요 아참 그럼 미온이 승급신사 안볼 거야? 아못 아, 봐요 못봐 거미 없어질 때까지 서울아 아유, 참. 예에이. 예은아, 평화가 장난친 건데. 평화 나 어렸을 때 왕곰이가 이렇게 내 눈앞에 와곰이좀 음 있어가지고 나 기절한 적 있어. 나 곰이 엄청 무서워해. 아, 그랬구나. 이거 말상인데. 으이, 만져봐, 재밌어. 어이 안에 독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야, 이 안에 검정색 개구리야. 물감 초록색 같은 거 재밌잖아. 아 재밌네. 에 그래도 끔찍하게 생겼어. 야 오늘 승급 심사는 둘다 대실패다. 그래 승급 심사 통과하기 대실패. 하, 너네 걱정하지 마. 다음번에 무조건 통과할 수 있어. 형 알려줘. 나 알려줄 태극 사장. 태국 사장은 처음에 봐봐. 손날 거들어 막기를 해야 되는데 돌을 옆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훅. 형 그거 다 알려주고 태국 오장도 알려줘야 돼. 태극 오장? 알겠어. 다음번에는 어? 무조건 통과할 수 있게. 아, 내일 알려줄게. 그럼 다음 달에 진짜 통과할 수 있겠다. 개개 개. 래형아가너 태권도 과외 선생님 됐네. <웃음> 오 예스! 반장이 형아가 나 알려준다. 좋지요. 태권도 과외 선생님 만들기. 야. 성공. <웃음> <웃음> 어? 뭐네? 저는... 오 ㅎ ㅎ 이